대교의 대교 6 7주주년을기념하기 위한 제4 1회1웃인축제인날 대회를 선언합니다. 매동매매에서매매매매인인구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장례가 중단되는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자방스러제주제 일본을 성장하길 바라는 선배들의 뜻을 담아 교장선생을 통해 전달하길 바습니다 2천만 원 내용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축제일 날에 참가하는 동문가족 일동은 스포츠는 10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에서 신고합니다. 우리 제5 0회동창회동은총동문회 입장에 맞춰 모교와 총동문회의 면회와 발전을 가해 동신행것을 사업하며 이에 신고합니다. 은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한 번도 못 만났다가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마음껏 준비시고 우리 그 지금 우리 18대에서는 제일 강당한 게 만난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만원씩 만명 내서 이론을 만들어서 제주민국의 기타 강의를 제일 최고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를 바랍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고인 축제날을 개최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신 총동문의 임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축,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하는 만큼은 서0대 간에 거기 없는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함께 화합의 장을 가지는 풍경축제의 한사장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오늘 행사 내내 큰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오늘 꼭한번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김원룡 교장선생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약 9년 전에 광수가 했던 이곳 뭐냐? 1 0배 청배도 잘하실 모교 교장 선생입니다 박수 좀, 당부 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육강이 모교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의 최후의 경목은 형평성과 공정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더 해볼 방법은 없고 교장선생님한테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문선대 후배님들의 여러 와 같은 지지와 선언되게 당선이 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선후배님들 어, 정말 큰동원에 힘입어 당선이 됐고 2년 6개월이저는 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저도 따라서 여기서 우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재경 총동문에는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본문들과의 소중한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본문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목요일도 물심양면으로 공사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님에게 제가 은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악!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의 성화 출발지자는 우리와 발전을 위해 둥근한 기직들로서 헌신 노력하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계받은 3번 성화지자는 정동문의 17대와 18대 회장을 역임하신 13회 북경북 제주특별자치서 3회 회장님이자